그냥 노란 쌀 위에다가 닭을 이제 얹어서 먹는 닭밥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낭에는 이런 그 식당들이 꽤 있어요 닭을 밥에다가 올려놓아서 먹는건데 그 닭의 종류는 삶은 닭 그리고 구운 닭 그리고 그 저기 왼쪽 여기 세번째 요기 위에 있는거 껌과 쎄라고 써있는거 있죠 이거는 닭 살을 일일이 찢어서 해주는거래요 가격은 엄청 착하죠 네 닭다리하고 뭐 이런 그 크게 나오는게 36K니까 는 36,000동, 우리나라 돈 1,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닭살 찢어서 나오는 거죠 30K라고 써 있는 거 저거는 우리나라 돈 1,5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식당은 꽤 넓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 희엔이희엔이 여기 데려왔어요 희엔이 여기 맛집이래요 뭐 저는 뭐 모르니까 네, 이런 또 현지 식당도 또 와서 오면 좋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주문한 거를 지금 여기서 요리하고 를 있는데 와... 이렇게 네, 닭 찢은 거를 뭐소금무추 양념하고 뭐 해가지고 야꽈 응원! 응원 응원!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닭 자르는 도마에다가 저쪽에서 닭을 튀겨요 와닭 튀기는 거 보이죠 야, 응. 보이죠? 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위에 거는 삶은 닭 같고요 이 아래 거는 여기서 잘안 보이네. 요 아래 거는 네, 살짝 삶고 난 다음에 구운 거 같은 그런 느낌? 네, 맛있겠죠? 깨끗하고. 동남아 닭은 좀털 같은 게좀 바뀌어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이 집은 그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와서 막 먹고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운전하는 택시기사들도 와서 먹, 먹 자주 와서 먹는데 같기도 하고. 지금 식당 이름은 저기 저렇게 나와 있죠? 관진껌 어쩌고 저쩌 하고. 네, 저 135K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. 저기에도 있고, 그다음에 저기에도 135K라고 써 있죠. 네, 저건 닭한 마리. 그러니까 우리한테도한 6,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식당 주소 보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고요. 진 껌과 껌이 밥이고 가가 닭이래요. 그래서 이닭닭닭 닭, 닭 덮밥이에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. 정말 맛있겠죠? 어우, 이 친구 잘 먹네 아저씨도 계시고 여기도 또 식사 하시고 가족 단위도 와 있고 아 마음에 드네요 여기 자 이제 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, 밥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킨 그죠? 네한 치킨 4개 정도 하는 것 같고 오, 저렇게 잘라서 도 나오고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서 아 재밌네 히왜 예, 밥이 노래? 그, 그, 그 뭐야? 그, 막, 카레? 생강, 생강 아니야 생강? 그, 생강 똑같아 생강 똑같아 강황? 아그 강황 아이 밥이 노란 이유가 강황가루로 해서 밥을 짓나봐요 그래서 밥이 노란가봐요 아 요렇게 <웃음> 재밌다 음. 자이렇게 해서 저희가 3명이랑 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양배추김치. 양배추김치까지. 김치, 김치. 어. 이렇게 밥이다 놀았죠? 그 다음에 이거 닭 삶은 국물? 예. 닭 국물? 축축. 아. 어, 저, 저. 국물? 아, 이건 닭 국물인가봐요. 닭 삶은 거. 그래서, 아, 다른 집은 다밥 위에다가 치킨 올려주는데 우리는 좀 외국 사람이 이렇게 따로 주나? 아, 이게 껌가세? 아 이게 껌과 세, 이게 1500원짜리 밥하고 포함해서 이거는 껌과 과일 아 이거는 껌과 과일이에요 이거는 36K 3 6 0 0 0동 1800원 이거는 껌과 룩이건 껌과 룩이라는 메뉴고요 이것도 역시 밥과 포함해서 얼마야? 아 1800원이죠 이야 여기 너무 좋네 그지? 이거 닭? 고향 닭 어? 고향 닭 고향 닭? 고향, 이거 밀리스 아 이거 아 여기서 파는 닭은 전부 다다 토종닭이래요 베트남 닭? 응. No, 차이나 닭? 아오 오래 이네음자 이거 깨끗한 닭이래요 희연이 <웃음> 베트남 닭이래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다안 좋은 닭이래요 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응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야 1800원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대박 아니야? 이거는 1500원 너무 맛있겠네요 와. 자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 이분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? <웃음> <웃음> 여기 카메라 보려고. 가먼 쓴가먼. 아 이런 순박한 미소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베트남은. 자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아한 번만 더 찍어볼까요? 네. 요렇게 지금 이거 세개다 해서 아 지금 한5 5 0 0원 정도? 네 대박이죠? 네. 3개. <웃음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 국물 나온 거와 이거 진짜 거의 우리 닭 끓인 물 맛있어요. 소금 간뭐 후추 간다돼 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먹어볼게요. 아, 어 좋아요. 막 걸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맑은 국물 따뜻한 그다음에 이건 노란 밥인데 이것도 간이 돼 있나? 음, 어, 이것도 살짝 간이 돼 있네. 뭐 워낙 동남아 쌀이 날라다니는 쌀이라 쌀은 별로 맛은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이거 닭 국물에다가 밥 만든건가? 아, 그죠 우리 왜 수돗물에다 밥하잖아요 이 집은 그지 닭이 많으니까닭 국물에다가 하는거야 음. 아 우리는 잘 먹네 맛있어? 일단은 사료 안 먹거야 아, 이 닭은 사료 안 먹고, 자연에서 옥수수, 쌀, 아, 직접 키우니까. 고기만 냄새 좋아. 아, 그래서 이 고기는 닭 냄새가 없대요, 잡내가. 냄새가 좋대요. 아, 여기 식당 너무 잘온것 같은데. <웃음> 저희가 지금 닭 종류, 세 종류를 다 시켰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왼쪽에, 제일 왼쪽에 있는 이거는 닭살 무침, 이게 제일 싼 거였거든요. 서0번짜리 네 이거는 맛이 시큼... 시큼해요 그러고 이 지금 이 야채 들어간 것이 약간의 향신료 냄새가 좀 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구운 거 지금 뼈밖에 안 남았지만 네 이게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, 마치 예전에 뭐 전기통닭 같은 그런 느낌? 닭살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이건 따뜻해요 뜨거워요 세번째 이거 삶은 닭 삶은 닭도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근데 좀 차가워요 미리 다 해놔서 네데이세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이집 베스트는 뭐냐면 바로 요 구운 통닭이에요.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거 지금 밥하고 하면은 36,000동인데 지금 희엔한테 부탁해서 밥 빼고 요 닭만 한 접시 다시 주문하면 얼마냐 했더니 34,000동이네. 그러니까 밥이 2,000동. 밥은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였어요. 이거 34,000동. 그럼 우리 어떤으로 한 1,700원 정도 되겠죠? 괜찮네요. 너무 맛있고. 국물도 너무 맛있고요. 아, 잘 먹고 갑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어, 물론 우리나라에도 찾으려면 비슷한 음식이 많죠 어. 근데 왜이 베트남에서 네, 또 베트남 토종닭에 네, 또 베트남 밥을 네, 먹어보면 뭐 이런 경험이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게 베트남 오는 재미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저는 너무 잘 먹었고요 어,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동남아 쌀이 별로 안 맞아요 그로 맛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없어요. 이 배가 부른 맛도 없고. 그래도 뭐, 좋죠. 뭐, 강황에다가 밥도 지고, 그 다음에, 베트남 토종닭까지 먹는, 네,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. 아,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무튼, 빠이빠이.